<웃음> 댄스 오 RM 소리 와이형 진짜 와열심 했네 <웃음> 아또 진드기 나왔다 진드기 <웃음> 처음거 주면 그냥 대충 되는 <웃음> 네 네중앙요대치 네, 오늘 네,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응. 다리 요 있는데 진요 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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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다 <웃음> 나네. 오잘 어울리네요. 훌륭요나 이것도 오시니까. 나쁘지 않네. 당신 좀 나쁜데. <웃음> 나 괜찮은데. <웃음> <웃음> 스타터. 오오 오. 오오 오. 오. <웃음> <웃음> 야포! 왜 우리 찹쌀떡? 아, 굉장히 네. 찹쌀떡 훨씬 한데요 어. 가격이 어, 굉장히 저렴해요 네, 정말. 아, 이런 이런 거. 사장님 협의가 없었는데. 아, 아, 아. <웃음>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기씨 준비됐어요? 아 네, 그럼요. 안 깨진데요? 안 아, 됐어요. 한번 네. 어주세요 와. <웃음> 하, 역시 커피는 <웃음> 슈가프리, 아, 아, 설탕 없이 먹어야지 석가리다가 아, 아, 아, 아, 먹지 말가프리 슈가프리, 슈가 남이다 가프리슈가예리 슈가프리, 슈가프리, 슈가 힘들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시원한 음료와 과자를 과자 얘들아 과자 먹고 해! 얘들아 과자.. 야 시원한 콜라 형이 갖고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와 대박 야 과자랑 콜라 먹어 아, 예 바로 안 돼요 가자. 한 입만 어서 뭐야 슈가 괜찮아요 형? 조심해요 와와 찰끄러워 <웃음> 우리가 <웃음> 뭐, 문의 영광이고요. 사진은 무덤까지 어, 갖고 와도록습니다 <놀람> 누구 어어요너 <우와>, 어디 게는데 <웃음> 못하고 어 누구 어디야? 누구 뭐야? 무시해 두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음 <웃음> 어. 아, 어, 했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오오하오오 제가 집에가서 따로 사가드리겠습니다조씩 <웃음> 제가 센치해지면 자주 오는 거리에요 반갑시다 쌍화차가 맛있다아 근데 와서 쇼핑도 하고 뭐 그런거죠 뭐 쌍화차가 맛있어요 왜 여기 일상이잖아요 왜그래요 자 앉아있자 아닌데. <놀라> 아닌데 일상 아닌데 이야기도 하면서 밥 먹었어? 자연스럽게 슈가 형한테 말 도둘 슈가야 밥 먹었니? 영상이니까 어? 야 카메라 들어오기 전부터 했음 <웃음> 말나 아예지짠짠지네 저리 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요나 어디서 오어요 가족이네 영어 좀 했어요? 아영 많이 했지 아아아아아요 d in 아 you know? 오우 브로우?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 어제어감독하고 인사하고 있어 지금 저대로 돌아가기만 해봤어 o g 다절 t 절 g 다절 a t 절 g 다절교 t o a t o g o o g o d t o g a Togoda, Togoda, t 아어 <웃음> 아이고. 어, 힘좀 주셨다, <웃음> 아이고. 오늘 힘좀 주셨어. 아이고. 아, 이 복근 노출 한번 해볼까? 복근 <웃음> <할수> 있어요 <웃음> 아, 진짜 청사퀴가 두 범위에 오고. 들고 에 누워 있어요. 역시 많이브려야요 많이 아이 김남준이 갑자기 나 여기서 표정 짓고 있는데 김남준이 갑자기 이러나짜 <웃음> <나, 웃음> 우리 <웃음> 시간 제일! 게... 제일 게이... 게이... 멋있어! 짱거안는데 짱! 추가용 차고! 여기 바로 말로만 해도 6 0원인가요불량이 갑자기 라면은진 불량이야? 짧아요. 딸꾹질이 막다고 지금 무서워서 딸꾹질이 나나봐요. 그우딸꾹안네 그래? 그래. 아, 아, 너무 니다 너무 떨려. 손 잡아줘. 너무 떨려. 손한테 막바지는게저좀걸로갈게요 <웃음> 눈이 왜 슬퍼보이냐 호 <웃음> 여기 봐봐 카메라 봐봐 어, <웃음> 아 좋아 SG 저기 여기, 여기, 여기 M 하나 있으면 MS 인데사야야남양 <웃음> 어, 뭐, 집이야 뭐야 <웃음> <웃음>